게 되던데 잘 모르겠어. 너 아직도 팔때 물었대다? 커피도 별로 안 좋아하면서. 너 이번 이천 연애잖아 아직 어색해서 그래. 지나서 보면 또다를 걸. 처음엔 나도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젠잘 모르겠어. 역시 로맨스 드라마나 사랑 노래 같은 건다 판타진가봐. 설렌 적도. 없고. 뭐야? 둘다 호감있어서 사귄 거 아니야? 자꾸 만나보자고 연락이 와서 만나보다 보면 좋아질 줄 알았지? 야, 넌 너무 성급했다 이렇게 연애에는 관심이 없는 소리는 하영을 보자마자 첫눈에 좋아하게 됩니다 학생, 저희가 아직 연락시간이 아닌데 아, 저 그게 아니라 제가 죄송해요 아, 괜찮아요 죄송해요. 제가 오늘 첫플러를그리 알바하러 오셨다고요? 네. 잘 부탁드려요. 저는 도서관 사서 윤하영이라고 해요. 아... 그리고 매일 하영과 있었던 사소한 일도 기록까지 하게 되고 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별로 안 괜찮아 보이는데 나한테만 말해줄래요? 결국 좋아한다는 말을 못하는 소리입니다. 좋아한다. 결국 용기를 내서 하영에게 전화를 하는 데. 네, 소리씨. 하영씨, 오늘 저녁에 시간 돼요? 네, 그럼요. 본심을 말을 못하고 엉뚱한 말만 하는 솔. 오늘은 진짜 이 아니었던. 까적 뜻밖의 하영의 행동. 좋아요. 서로 마음이 통했네요 마음이 통했네요곧도으면 만날 건데 요전화했어요 하영씨가 좋으니까요언도라도꼭 붙어있고 싶으니도 그건 나도예요 저도 마요응좋아요 어느 장례식장에 온 우정 사실 죽은 수연하고는 옛 연인 관계였었습니다 네가 너무 예뻐서 눈을 못 감겠어 그래 네가 더 예뻐 알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너무 알콩달콩한 수연과 우정 항상 향기가 났다 그 향기를 좋아한 게 먼저인지 너를 좋아한 게 먼저인지 이젠 알 수도 없다 야, 나도 만만좀 보자. 그거 먹고 맛이 난 아니? 때마침 우정의 남자친구가 교실까지 찾아오고. 오늘 급식 그맛 없더라. 간다. 이 일로 아니, 두 사람은 싸우게 됩니다. 애들이 계속 남자 소개해 준다 그러는데 넘기는 것도 한두 번이지 미안해. 나는 그냥 우리 지키려고 이게 어떻게 우리를 지키는 건데? 네가 이기적인 거지. 수연의 비혜 우정은 남들을 의식하네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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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웃음> 그리고 한 친구가 수연이에 대한 소문을 이야기합니다. 야, 근데 여친이 뭔 소리야? 대학 가서 좀막 나갔대. 쇼킹하게 여자 좋아한다고도 말했고. 한우, 너뭐 아는 거 없어? 없어. 나 화장실 좀. 이때 자고 있던 친구가 일어나 한마디 합니다. 너네 여기 왜 왔냐 수연이 잘 보내줘야 할거 아니야 가 가서 진짜냐고 물어봐 그리고 이를 듣고 있던 수연의 어머니는 뭘 물어? 우리 우리 수연이 친구들 아니니? 우리 수연이 그리 수연이 이제 너희들처럼 우리 수연이 살아계신 하나님 자녀로 잘못된 행동 한적 없어 제가 아는 수연이는 잘못된 행동 한적 없어요 그리고 수연과의 관계를 말을 해버리는 우정입니다 저는 항상 우리를 숨기고 불안해했는데 수연이는 그런 저마저 사랑해줬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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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연과의 추억은 우정에게는 꿈같은 시간이었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까지 알게 된 우정입니다 한쪽만 꽉 당겼지? 그러니까 자꾸 풀리잖아 넌나 없으면 어떡할래? w o h o 다녀올게 가네 결국 진짜로? 그러게 모모는? 그래서 보자고 했어 안 데리고 갈 거야? 모모 비행기 못타 검사도 왜 그렇게 많은지 아, 처음부터 그냥 내가 데리고 나올 거야 내가 너 나가고 싶어하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니었는데 뭐뭐 한동안 너 찾았었어 너 찾아서 울고 그랬어 나도 얘기 좀 해봐야 돼 마감은? 음, 끝나가 독일 간대 독일? 좋겠다 언제 간대? 모모 내가 데리고 오려고 어? 모모 말이야 모모 그 고양이? 처음부터 그냥 내가 데리고 나왔어야 되나 야 그런 소리 할 때마다 우리가 죄졌어? 어머는 무슨 죄야? 안 돼, 나 고양이 싫어. 털 날리고 똥 치우고 질색이야. 내가 다할 건데 지금 그 얘기야? 너내 생각은 안 해? 어 거의 다온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아 알았어 두루 r 유진아 정말 고마워 아네 시간 좀 걸릴 거야 나 갈게 가끔 사진... 보낼게 괜찮아 탁그게 너무~ 모모. 뭐야? 이리 나와봐~ 뭐야~ <웃음> 아, 안 보여요~ 나도 보... <웃음> 보여? 음, 보여 보여... 보여... <웃음> 보여... 언제쯤 나오려나? 우쯤 이쪽이나? 끝에 <웃음> 보냐? <웃음> 야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화가가 꾸민 희진과 스스로 그녀의 스승 스스로 정지우 스스로의 선생님 빨리 주제 파악들좀 하라고 제발 하 빨리 니들은 찍소리도 못해? 그렇게 대단해? 이때 우연히 희진이 그림그림에서 한 여자를 발견하는데 나 계속 여자 그래라 싫어 절대 안 그려요 <웃음> 결국 자신의 사진 전시회 모델로 그림 속의 주인공인 윤지호를 발탁합니다 띠리 좋다 어쩌다 만난 거니? 운명이라고나하까 언니 차비 좀 꺼줘요 예전에 여기서 혼자 쓸데이던분 맞죠? 같이 사물면 드실래요? 그날 언니는 음. 누구한테 차인지 얼마 안 됐었나 보더라고요 언니 우리 바다 가요 바다 만난 지 얼마 안된두 사람은 바닷가로 고고싱 이거 나좀 해줘 언니 나 이제 그만 놀고 대학 가려고요 실력 좀 늘면 언니 그림 그리고 싶어요 그날 언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 이타적 유전자다 이타적 유전자 같은 동성을 사랑하는 사람 모델로 합류한 야, 지우와 희진 저... 그리고 정지우 선생은 쟨 뭘까 여자들끼리 사랑하는 게뭐 그리 대단한 거라 전시용 비디오를 찍기 위해 한적한 바닷가로 향합니다 이렇게 된거 우리 술 마시고 노래방이나 갈까? 어제 희진이한테 들은 얘기도 얼핏 생각이 나고 사랑하다 한번 세게 밟히셨다고? 나는 주로 밟기만 한 편이라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여자들끼리는 어떻게 밟을까? 그게 난들 궁금하더라. 내가 사람 보는 데는 좀 있다고. 그쪽은 맨날 발표도 끈질긴 쪽일 것 같아요. 희진이, 이거 위로 좀 해드려. 많이 외로우신 것 같아. 괜히 따라온 것 같아서 그냥 올라갈라. 고회이도 얼마 안 되는데... 네, 교수님, 아, 뭐라고 랬어 안답답해요. 이쁠 같은때 지우는 정지우 선생의 귀에 걸려 있는 자신의 귀걸이를 거죠? 발견하고 어디선가 잃어버렸는데 기억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희진이 누드림 속에 걸려 있었네요. 정지우 선생의 말에 떠오르는 예견인 강지우. <웃음> 다시 촬영장에 합류한 윤지우. 옛 연인이었던 강지우에 대한 추억을 회상합니다. 백화점에서 일을 했었던 윤지우. 백화점 VIP 고객 관리를 했었는데, 사실은 쇼핑하다 지친 아줌마들의 수다를 받아주면서 백화점에 이런 보직이 있다는 얘기 못 들어봤지.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하고 있는 윤지우의 옛 연인 강지우. 그러다 경찰의 지갑을 슬쩍하려다 현행범으로 걸리고, 이때 나타난 소매치기 동료의 도움으로 무사히 도망치게 됩니다. <웃음> 백화점 옥상에서 마네킹과 한잔하고 있는 윤지우 무섭겠지 좀? 잘할 수 있어. 그럼 이따 봐. 기분 어땠는지 이따 꼭 얘기해주고. 그렇게 마네킹을 밀어버리네요. 마네킹은 때마침 윤지우가 타고 있던 차량으로 떨어집니다. 아저씨, 아 저기 치러봐요. 한번 당해봅시다.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요. 죄송해요. 너무 궁금한데 상상이 되질 않아서요. 근데 여기 타고 있던 사람들 아까 저리다 도망가는 것 같던데. 결국 다시 잡히고 만 강지우. 괜찮아 살짝 찌 거야. 데저까요 이렇게 두 사람은 같이 연행되는데 아저씨 피잖아 피. 병원으로 간세 사람 그리고 다시 도망치는 강지우와 윤지우.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다시 잡히고 만해요 찌르더니 치고. 경찰이 사주는 밥을 먹으면서 자신의 스토리를 얘기하는 강지우. 근데 본인 생각은 어때? 무슨 사연이라도 있나? 내 직업? 정확하게는 취업 동기지. 나중에 들은 얘긴데 소매치기들의 손놀림이 그 섬세한 터치가 예술이었다고 했던 것 같아. 끝내주게 매혹적이었다면서 그럼 소매치기 하기 전엔 누굴 죽여본 적 있어요? 경찰들도 그런 생각 자주 해 나는 없지만 내 엄마가 누굴 죽이는 건 봤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엄마 얘기를 그냥 생각나는 대로 들어놓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엄마 얘기를 그런 식으로 꺼내는 게 하도 신기하고 궁금해서 취햇니 너? 미안해요 그렇게 술자리 분위기는 무르익어가고. 이하지 말랬다며? 어? 형 얼굴 봐서라도 이하지 말라고. 술에 취한 두 사람은 싸움으로 번지네요. 이 틈에 다시 도망가는 강지우와 윤지우. 강지우의 집으로 온두 사람. 그리고 강지우는 자신의 남자친구를 불렀네요. 무슨 일 있었던 거야? 근데 두분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전단지 붙이는 저를 봤대요. 왠지 외로워 보였다면서 여기 알바세요? 아버지가 커다란 로펌의 변호사세요. 저희 고시원 하나 지어달라고 했죠. 우리 뽀뽀나 할래요. 왜 떠내라는 거야? 여기 처음 올 때부터 정해져 있었던 거야. 낯선 느낌이 이제 너한테는 없어. 그러다 잠이 든세 사람. 그런데 윤지우 옆에서 사랑을 나누는 강지우두 사람의 모습을 본윤지우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고 다음날 수갑을 풀기 위해 길을 나서는 세 사람입니다. 수갑 열수 있다는 사람 멀어 여기서? 시비로 치면 한 10만원쯤? 그러다 갑자기 손을 잡는 두 사람. 어느 한적한 산 아래에 도착하고 두 사람은 어둠 속을 걷기 시작합니다. 도착한 곳은 강지우가 예전에 머물렀던 암자입니다. 넌... 살라이거니 눈감아 봐. 마음에 들면 평생 같이 살아. 뭘본 거예요? 관계였어. 강지호는 갑자기 윤지호에게 키스를 하네요. 다음날 아침, 수갑이 풀린 걸 확인한 윤지호. 여기서 뭐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강지호를 본윤지호는그 자리에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잠깐 낚인 걸 거야. 그런데 다시 찾아온 강지호. 그때 그냥 갔어. 왜 왔어? 여기 나도 올라. 그때처럼 나좀 만져주면 안 돼? 이렇게 다시 하룻밤을 보내게 된두 사람입니다. 여자랑 같이 있으니까 비로소 내가 여자가 된 기분이었어. 좀더 싸고 와야겠다. 이렇게 산을 내려간 강지우. 이때 한 통의 문자가 오고. 무슨 말이야. 그렇게 강지호는 문자만을 남긴 채 윤지호에게서 영원히 떠나갑니다. 촬영을 모두 마친 새사랑나 숙소에 머리핀 넣고 온것 같아요. 지 가지러 오면 안 돼요? 언니가 그 사람 제일 사랑한다고 생각된 적이 언제야? 글쎄 혼자 바보가 보일 때 도 주세요. 예. 술할모다 네요. 주세이요 이렇게 그녀들의 사랑은 추억으로 남으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뭐야 왜안 돼? 엄청 추운 날, 어느 한적한 곳에서 큐어 영화를 찍는 초보 감독 수연. 모든 준비를 마치고 촬영에 들어가는데 첫째, 너무 긴장하지 말것 그런데 갑자기 자전거를 탄 할머니가 유유히 다가오네요. 수연 앞에 선 할머니는 영화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데 둘째, 변수가 생겨도 당황하지 말 것. 뭘 찍나봐? 네, 학생들끼리. 영화? 드라마? 영화예요? 그냥 짧은. 무슨 내용인데? 아, 그러니까... 어 주인공이 있는데 그 여자 주인공이 또 있는데 그 둘이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초보 감독 수연입니다 아, 그냥 로맨스 영화예요 <웃음> 음 로맨스? 주인공들은 아닌보네 젊어서 좋겠구먼. 영화 찍으러 댕기고 <목소리> 셋째 기죽지 말것 좀전의 일로 멘탈이 나가기 일보 직전인 초보 감독 감사합니다. 이번 연기 진짜 좋으셨어요. <웃음> 네. 잠시 쉬는 시간. 그런데 이번에는 꼬마 손님이 다가와서는. 여기 뭐 하는 거예요? 아... <웃음> 영화 찍어요. 무슨 영화요? 오... 음... 마지막으로, 어, 그냥. 사랑하는 영화예요. 처음 시나리오를 썼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잊지 말 것. 수아야 뭐해? 가자. 초보 감독은 연속으로 난처한 상황이 연출되고 그런 와중에 두 여배우는 대본이 아니라 실제 연인으로 발전하네요.